안녕하세요. 모이드입니다. 오늘은 가발 부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 제품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가발 테이프 롤형이나 낱개형 테이프 2개에서 3개 정도와 액체형 접착제 한 종류 그리고 면봉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 쓰셔도 되고 영상의 제품을 구매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모이드를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비슈어블 리터치 골드 탑스틱과 1호 2 클리어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사용하시는 가발을 뒤집어서 보면 앞머리 부분쪽에 이렇게 매끈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스킨이라고 하는데 스킨 부분에 먼저 테이프를 부착할 거예요 롤형이 아닌 낱개형 테이프는 떼기 쉽게 한쪽 면에 절단선이 있어요. 절단선이 있는 면을 먼저 떼준 후, 스킨 부분에 알맞게 붙여주세요. 보통 낱개형 테이프는 두개 정도 사용하면 알맞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프가 스킨보다 긴 경우에는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형 테이프인 경우에는 낱개형 테이프 사이즈 정도로 두번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킨에 맞게 부착 후에 다른 쪽 면도 떼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만 부착 후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액체형 접착제를 그 위에 덧발라주셔야 접착력이 오래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액체형 접착제만을 사용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발에 손상이 벌 수도 있으므로 테이프 위에 액체형 접착제를 바르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액체형 접착제로는 미슈어볼을 사용할 거예요 미슈어볼은 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굴리면 이렇게 접착제가 나와요 잘 굴러가지 않는다면 종이를 평평한 면에 깔고 굴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 1분 정도 건조시키고 나면 이렇게 접착력이 생겨요 액체형 접착제 류는 사용 후에 꼭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이제 테이프를 발라뒀던 스킨 위에 착력을 더해주기 위해 비슈어볼을 굴려서 발라요. 테이프 위와 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은 부분까지 바르고 1분 정도 건조시켜줄게요. 건조 후에 착용시켜주시면 됩니다. 모아이에게 저는 한번 착용시켜 볼게요. 착용하실 때는 눈썹 위에 세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을 대고 그 윗부분 이마라인부터 잡아주면서 착용해주세요. 착용영상도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바람 불어도 안날라갈 정도는 부착이 되었어요. 이대로 착용하셔도 좋지만 앞머리 올리거나 넘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뜬 부분이 보여서 앞머리 넘기고 싶지만 못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앞머리 넘기실 때티 안나게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이프와 액체형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터치 골드 액체형 접착제를 추가적으로 발라줄거예요 리터치 골드는 접착력이 강한 편이에요. 이마라인에 콕콕 찍어주시고 면봉을 이용해서 펴발라주세요. 옆라인도 똑같이 펴발라 줄게요. 30초 정도 건조시키면 투명해지면서 접착력이 생기게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모아이에게 착용을 시켜볼게요. 이제 앞머리를 올려볼게요. 앞머리를 올려도 스킨 부분이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마와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올백 머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이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